살려. 오빠, 있는 오빠 나이 아까 나이 뭐나 있는 중거님 오빠 농담을 뭐 어떻게 농담이 따먹는다고 주네 주머니에 따먹는다고 못나라주아 추워 그냥돈이 아, 없나봐 피트가 안 나와 너, 추워서 <웃음> 말이 안 나와 뭐야 저 카페 새끼 안녕 얘들! 어 너... 너 까대 아니야? 저는 오늘 교수예요 야, 오늘 마안미안 <웃음> 아, 미안해 미안, 미안, 미안. <웃음> 아식들이 교수가 왔는데 지금 아, 너네 뭐하니? 너 누구니? 너 누구니? 너 누구니? 아, 저는 오늘 이제 원래 있던 교수님이 아프셔가지고 특강으로 급하게 달려온 김영서라고 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교수가 몇 살이야? 오늘 나이는 비공개고요. 너좀어려보인다 그래가지고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 김영서 교수가 아니라 김영서 오빠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름이 김영서였어? 김영서 아니야? 김영서는 그 잘생긴 학생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분신인데? 뭐라고? <웃음> 어. 아무튼 오늘 무슨 수업 듣고 오는지는 알고 있나? 아니요 몰라요. 오늘 오티라고 수업 일찍 끝났는데 그랬는데. 그니까 오늘 오늘 단체 회식 있다는데 우리 12월 와. 말에 오티를 하는 학교도 있나? <웃음> 준호야? <그게> 학교? 그러니까 이게 <웃음> 학교야? 그러니까 이게 학교야 준호야? 그래서 오늘 어떤 거 하는지 간단하게. 너몇 살이야? 너이즈 반말해. 나이는 비공개다. 야너키 몇이야? 키도 비공개인데 <웃음> 키는 150이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블러팅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여기 학생들 중에 플로팅을 아는 친구들이 좀 있나? 예 잘해요. 아, 아 저요. <웃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플로팅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플로팅을 해서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플로팅 잘 아는 플로팅 네? 뭔데? 플로팅 너네들도 알고 있지 않니? <웃음> 너네들도 <알고 있잖아. 웃음> 플로팅은 이제 우리 여기, 친구들이 여기저기 사람들 다 보시는 게 플로팅 아니야 아니, 아니요. 아니. 그거는 그냥 농담 따먹기고 주나요? <웃음> 플로팅은 이제 호감 있는 사람에게만 표현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인데 그냥 내가 너 좋아 해버리면 매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로팅은 이게 호감 표시인가 아닌가 싶을 때쯤 약간 자연스럽게 호감을 표시하는 음. 그건 이제 플로팅이 아니라 캣코링이라는거죠요주노그 뭐야? 캣컬링은 이제 좀안 좋을 때 <웃음> 많이 쓰는 거고요 어, 여러분들 뭐 약간 왜? 지나가는 여자한테 호호 <웃음> <후후> 약간 <웃음> 이런는 건데 그건 이제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근데 저번에 맨날 하던데 호호 <웃음> 홍대에서 저우이랑 여자 지나갈 때막 <웃음> 형 특이잖아요, <목소리> 준호 형새이잖아요 그거. 소래기 새끼! 준호 누구를요? 준호 형? 다른 유준호라고 있어. 홍대 <웃음> <성대에> 지나갈 때마다 <웃음> 아유. 아유. 저 진짜 존나에 비해. <웃음> 번호 물어볼까? <웃음> 어, <안 되겠지? 웃음> 상그 <그냥> 유준호라고 있어. <웃음> 모르잖아, 누군지. <그분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웃음> 네. <웃음> 걔가 들어봤던 근데 플러팅을왜 하는 거예요? 왜 헷갈리게 하면서 호감을 표현해요? 그게 이제 상대방에게 매력 있게 다가갈 수 있으면서 또 호감을 표현할 아, 수 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은 이소의 포인트는 매력을 느끼게 플러팅을 하는 게포인트겠네 아, 그렇죠. 매력이 없으면 그건 플러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쁘네. 아... 이쁘네. 호감이 있어? 나 다음 톤 여전히 나도 호감이 있지. 너무 어. 이쁘네. 너무 이쁘네. 아, 아니에요. 네, 플로팅을 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야, 자신감! 언... 자신감! 너무 이쁘네. <웃음> 자, 두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언.. 언.. 언.. 언.. 언.. <웃음> 어, 어. 언박싱. <웃음> 언박싱. 언어술사. <웃음> 언어술사? 언어이미 <웃음> <소위. 웃음> 언어 유의! 아 근데 좋아요! 저 중요합니다. 언어 유의. 또 뭐가 있을까요? 눈빛 교환. 눈빛 교환 자신감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딱그한 명한테만 하는 거. 아.. 중요해요. 한 네. 명에게만. 타겟팅! 타게, 아 이거 중요해요. 이거 타겟팅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은 아까 누나가 말한 것처럼. <웃음> 누나요? 네? 누나? 누나요? <웃음> 누나요? 네. 제가 기분이 그러는데요? <웃음> 몇 사람인 줄 알고 누나라고 하니까. <웃음> 얼마나 어리길래? 몇사람한테만 그 누나라고 할 거예요. 이제. <웃음> 그게 타겟팅이거든요. 일단은 아까 유진 학생께서 말한 개나 소나 막 예쁘다 귀엽다 하고 다니는 거는 농담 따먹기고요. 오직 한 명에게만 타겟팅을 잡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프로팅은 요거인 것 같아요. 자신감이 일단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프로팅을 잘하는 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먼저 어떤 그. 아니 준비해야 돼 명혁냉 팀원 생각이 안나는 핸드폰을 꺼낼게요 명혁 네. 알아요 아 명혁냉 명 아, 냉명분행이요 아, 명예인. 아, 가장 먼저 생각을 했던 게 부담 주지 않기입니다 상대방은 별로 안 받고 싶어하는데 계속 칭찬해버리고 이러면 은 상대방이 좀 부담을 느끼고 음.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 상황 판단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한테 예쁘다 뭐 귀엽다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진짜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판단을 좀 잘해서 눈치껏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음. 눈치 주는 거야. 나 가만히 있었는데. <웃음> 나 <웃음> 준호가 <웃음> 눈치가 없네. <웃음> 아 이제 새우도 <수업> 그랬었네. <웃음>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거 생각한 게 이게 눈치다. 두 번째로 이제 아까 말했던 게 부담 주지 않기. 그리고 세 번째로 <웃음> 생각했던 게. <웃음> 아 더워요. 지금 준호가 꽤 굉장히 프로팅이 잘하는 거 같아요. 왜냐면 아까부터 계속 한 사람한테만 하고 있고. <웃음> 아닌데 아까 다른 사람도 했어요. 누구한테지? 했 <웃음> 농협은행. <난안 돼. 웃음> <웃음> 어디냐고. <웃음> 이거 확실히 타이팅을 잘한다. 그리고 이제 준호가 지금 플로팅을 하고 있는데 계속 같은 걸로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입니다. 강도를 점점 높여야 돼요. 강도. 아 훔치는 거요? 계속해서 같은 걸로 플로팅 하면 안 되고 처음에는 약간 좋아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다가 신한은행. <웃음> 저거는 이제 다양성이고 강도가 높아지지 않았어요. 아,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서? <웃음> 교수님한테 플로팅 목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한테 해봐요. 아, 니요 얘한테 해봐거 이거 이거 이거 저 이거 이거 이팅이날아거 이거 이이날아거 이거 나거이유진이한테누이라고했거 이거 이이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한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하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섹스. 어떻게 높이려고섹시거서 섹스로 바로 넘어가는 건 너무 거이다 그럼 이 단계는 어떻게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섹시. 이거 이거 이 <웃음> 국민은행 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표현 합니다. 뭘 표현했네 가 유진이가 <웃음> 왕가슴이다. 그렇게 하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들어가면 그렇게 어색하지 않죠. 방금 내가 욕했는데 섹시하다 했잖아요. 그렇게 약간 뭔가 상황에 따라서 그냥 갑자기 있다가 아, 섹시하다. 이러면 약간 변태하지.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그래서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해서 뭐뭐 어쩐다? 오 시발! 오! 오! 아니야 아니야 뒤돌아 놔! 섹시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눈치가 없는 거죠. 네. 부담도 있어요. 눈치 없으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주주는 어떤 타겟에게 플로팅을 해보고 싶지? 나타나기 기다리고 있어요. 어. 누군가 가상의 인물이 나타나다 생각하면 플로팅을 어떤 식으로 해볼 수있을까 방금도 했는데요. 저기 보면서 나타나기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상상하게 만들었어요. 타깃이 어. 없었잖아요. 타깃이 없었잖저 <웃음> <웃음> <웃음> 보고 있는 사람 가운데. 그리고 언어 유의도 없었잖아아 <웃음> 언어 유의는 이제 <웃음> 있으면 좋은 거고 제가 타깃팅을 준비 안 했는데 타깃팅이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너또 몰라 그냥. 그렇지. 교수, 교수님한테 왜 그래? 지금 수업은 교수라고 부르면 안 되고 오빠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 오빠 몇 살이야? 오빠 나이는 비밀이야. 오빠나이. 오빠 아까 농담을 뭐 어떻게 한다고농담이 따먹는다고 주네요. <웃음> <아까> 주노 <웃음> 어떻게 는다고 <하냐고>? 주노를 따먹는다고. <웃음> 주노를 따먹는다고 농담하고. <웃음> 주노를 따먹는다고. 따먹는다고 농담하 제가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에서 플러팅에 대한 수업을 들었다고 들었어요. 뭐 리플레이인가 뭔가. 맞아 맞아. 플러팅하는 대사들을 들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플러팅할 수 있는 대사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부터 한번 해볼까? 농협은행. 농협은행으로 플러팅을 한다. 아너립너 어, 립밤 립밤 발랐어? 하가 입술 빨리 쳐다보기. 준호는 오늘 야, 립밤을 안 바른 것 같네. 그럴까 입술이 어, 안 발랐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 내 립밤 주는 거. 아 근데 주기 전에 중요한 거 내가 립한번 바르거든 아 그건 들어와요 바로 배 바닥으로 이렇게 내가 아 닦아줄게 <웃음> 하고 아, 아 싫어 어? 그럼 핸드크림도 되겠다 어 핸드크림? 겨울이니까 핸드크림으로 어떤 대사를 칠수 있는지가 중요하거든 요 플러티나 딱지만큼 바르고 이렇게 딱 묻힌 다음에 오피라우 이따 또 말해 응 음. 아이씨, 상대들 많이 줄수 있잖아. 아, 쪽쫌 피기도 아니고 진짜. 아니야? 아, 까어 아, 아, 나한테 아, 좋네. 그리고 그래, 핸드크림으로 그런 것도 할수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핸드크림 그냥 줄 수도 있지만 은 발라줄까?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칠 수도 있고 실제로 안 발라줘도 그런 장난들, 약간 장난 아니 음. 장난들 치면서 핸드크림을 그렇게 발라줘, 서주는 발라줄까? <웃음> 상상력을 자극하게 되네 <웃음> 주어를 뺀다 주어를 뺀다 어, 어, 어. 약간 도치법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어. 연애나 이런 썸탈때 가장 중요한 게도치법이라고 했어요 뭐,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에 뭐해? 이런 매력이 없다 뭐해? 마크스 그리스 <웃음> <웃음> 섞어버리면 안 되고 <웃음> 먼저 사슬해버리는 거야 영화 보자 언제? 하면 이제 그때 크리스마스에 아 약간 이런 게 실제로 아 설명을 네 가장 매력있게 되는 거아 보자 영화 먼 미래 그건 그냥 군법을 모르는 아 학생 아 원한다 너는? 어, 나를? 그건 너무 팝하고 뭐 아무튼 이런 변치법도 실제로 플러팅할 때도 좀 쓰고 뭔가 매력있는 말투로 많이 할수 있다 플러팅에 대해서 배울 것같 <웃음> 유진이 오늘 끝나고 오늘 명륜 진사갈비 때문에 많이 신이 났구나 아, 맞아요 아무튼 이런 것들로 이제 여러분들이 플러팅을 사용해서 좋아하는 이성 한 명만 잘 꼬셔보는 걸로 합시다 농여부넨 너농여 분의 어딘지 알아? 아 오늘 사주는 거죠크리팅크소 <웃음>